본면의 말씀을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예,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애할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잃은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성신님의 인도하심과 신자의 사명 성신님의 인도하심과 신자의 사명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너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려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이 믿음이 아주 약해져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것을 이제 피해서 다 도망갑니다. 이 사실을 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실 때 이때가 어느 때인가 말씀해 줍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제 헤어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고 제자들은 믿음이 약해져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따라가지 못하고 충전하고 다그 길을 이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해지는 제자들을 두고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이제 한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은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실족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발을 헛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길을 쭉 가다가 벗어나는 거죠. 또 어떤 위험한 구간에서는 헛뛰디면은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기 1절의 말씀에 실종한다는 것은, 잠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그 연약한 상태, 그것을 말씀한, 뭐,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말씀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앞으로 제자들이 당하게 될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제자들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만큼 제자들을 아끼셨는지 요한복음 13장의 1절에 보면 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그냥 그냥그 마음으로는 참 믿고 싶지만 약해서 그냥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주님을 떠나는 그런 연약한 상태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걸 주님 다 보시고 그걸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그런 상태를 지나가지만 아주 연약해지는 상태 부끄러운 상태 죄를 짓는 것 같은 상태 그런 상태를 지나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큰 핍박을 당할 텐데 박해를 받을 텐데 그거 견뎌낼 것이다. 그거를 이겨낼 것이다. 그런 순간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너희들이 믿음으로 서서 제자로 서서 이제 교회의 기초를 삼으려는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핍박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후에 제자들은 복음전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신님을 보내주시고 제자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던 제자들이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했구나 하고 토리키입니다. 그리고 과연 성신님을 받음으로써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구나 성신께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통일한 믿음입니다 성신께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르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믿고 성신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 나갈 때 이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제자들이 성신을 받고 과연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이우치고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 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너희들이 그때 가면 이제 실족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내다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16장의 개요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실족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 하셨고 2절과 3절에서는 그 핍박하는 자가 이제 유대인이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게 될 거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른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모른다는 것이 이 말씀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분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모른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신앙은 우리가 믿는 구원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요. 이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 구절인데요. 신약성경 뒤에 있죠 요한계시록 앞부분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3절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대인들은 아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우셨다. 구주로 아들을 세우셨다. 이것이 나의 구원과 바로 연결돼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 아들이 나에겐 필요하다. 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건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교계에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아들이 없는 하나님 죄의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건 뭐하러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 그 표면적이라고 그러죠 겉만 있는 겁니다 겉만 겉만 신앙생활의 형태가 있지 속에서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앞으로 핍박할 자가 생겨날 때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아버지아들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너희들도 이제 죽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믿음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는 이 말씀에는 놀라운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간다 하셨으면은 거기에는 어떤 말씀의 뜻이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십자가에 지는 이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대속의 일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신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신께서 오셔서 이제 일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진리를 잘 배울 수 있고 훨씬 더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직접 볼 수도 있고 구원에 가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점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는, 가시고 성신께서 오셔야 되는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신께서 오시는 것이 유익한 건가? 더 나은 건가? 그것이 더 나은 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 오셔서 성신님을 보내어 주시는데 그 성신님을 보내어 주시는 일이 제자들에게 더 나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더 유익하다. 유익하다 하시면서 세 가지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성신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청망하신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을 청망하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앞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아직 다 깨닫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너무 약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볼 때에는 성신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에는 과연 그렇다. 주님은 과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가되셔서 이걸 다 성신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가면 성신께서 오실 것이다. 하고 8절에서 11절 말씀에 죄를 창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신께서 오시면 아버지 앞에 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또 이제 10 어, 8절에서 11절 말씀 어, 거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웃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은 우리 욥기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사단이 사단이 들어와서 욥을 고소하고 그러면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신 이때에는 이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상위에 저희 믿는 자들을 고소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셔서 성신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증거해 주실 것이다. 성신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증거해, 증거해 주시는가?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해주시고 더 이어서 성신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내가 가면 성신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것같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기쁨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잘 깨달으면 기쁨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우리가 같이 계시던 예수님이 떠나시는구나. 그리고 또 빡을 받아서 죽는 일이 생긴다는 말씀도 귀에 남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차근하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주실 것이구나. 또 부활하실 것이구나, 또 승천하실 것이구나, 그리고 성신님을 보내주실 것이구나 이것을 다 차서 있게 깨달았으면은 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분적으로만 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듣다 보니까 아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다 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일이 생긴다. 하추리온 일이 생긴 걸, 걱정에 마음에 가득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오순절을 지나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하늘 위에 오르신 것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을 때, 과연 그들에게는 큰 핍박과 박해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볼 때에는 아, 과연 하나님께서 성신을 보내셔서 이렇게 큰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알게된 것입니다.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알면서 성신을 보내셔서 이런 일, 일을 성실께서 하시는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을 때에는 그 방해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전도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 죽지 않을 것이다 큰그큰 그, 어, 것을 포기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포기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제자들이 받은 핍박과 박해의 내용을 보면 제자로서 사도로서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조금 양보하면 된다 하는 것을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신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제자들과 같은 박해는 우리 현지 현지 현실에서는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쓰셔서 사도로 세우셔서 쓰신 그 본질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를 사도들과 같이 주님께서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교회의 기초를 두셔서 교회를 맡기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핍박을 박해를 하면서 전도의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죽지 않고 죽음을 면할 수 있다 했을 때 사도들은 그그 그 사도 전도자의 그 위치에서 물러나지를 않았습니다. 한 걸음도 물러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도를 보면서 주님은 사도를 보호해주시는 성신으로 깨닫게 하셔서 보호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사도와 같은 박해가 없을지라도 저희들에게는 때때로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 또 미혹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랬던 길로 이끄는 미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박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성신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해야 히할 길이다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 때로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도들이 당한 일처럼 박해가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사도들이 한 걸음 물러서도록 서 요구받은 것처럼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크게 믿음을 포기하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조금 조금 한 걸음 물러서도록 그래서 뭐좀좀 좀 편하게 좀 어려움이 덜하게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어려운 개혁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장로 교회 가도 믿음 생활 할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교회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내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물러서지 아니하는 신앙을 갖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죄 유혹이나 미혹이나 또 다른 형태의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들이 이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는가?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마침내 굳게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이 있으면 이 동네에서 핍박이 있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저 동네에서 핍박이 있으면 또 다른 동네로 피하라. 주님께서 핍박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핍박받을 때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이후 사도들이 성신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이 핍박을 그대로 받으면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를 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아, 주님께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하셨는데, 내가 이거 핍박, 이 핍박을 내가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믿는 생활, 믿음 생활 속에서, 아, 이거, 내가 이걸 꼭 받아야 되나? 이렇게 해도 신앙 생활로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혼돈의 상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때 어떻게 그것을 판단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신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이 죽음은, 이 죽음은 우리가 맞이해야 될 죽음이구나. 여기서 물러서면 주님의 교회가 서지 못하는 것이구나. 사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을 성신, 성신 안에서 성신님으로 그 핍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을 장차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아들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이기는 한데,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그런 기독교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약함을 다 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상태는 심히 약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 마지막 20, 어,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은 17절, 우리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요.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절부터 15절까지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잘, 잘못 알아들었어요. 17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하시며, 무슨 말씀이요?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은 우리가 오늘날 성신님을 받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데 정말 이것이 유익하고 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사, 사도들이 부족했습니까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보다 특별히 부족할 그런 제자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을 읽을 때 우리가 아 주님께서 곧 아버지께로 가신다 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일을 하실 것이구나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아직 아직 주의 성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었지만 은이 진리를 이해를 못한 것 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거를 몰라서 이게 무슨 말씀이하고 17절에 물었다고 했습니다. 18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6장 이 15절 이후에 말씀을 좀더 살피면 제자들이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잘 알아듣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 아 이제 십자가를 치실 날이 얼마나 먹구나 이렇게 생각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앞시간에 본 것처럼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갖고 있는 것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성신을 받고 자신들의 거취를 똑바르게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서 아! 이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죽음이구나 하고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요? 성신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농부이신데 하나님께서 농부이신데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큰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너희가 가지다. 너희, 그 너희를 통해서 그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가지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 가지다. 너희,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고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죽음이 앞에 올 때, 그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요한, 아, 시, 죄송합니다. 시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목숨을 꼭 잃어야 할 때, 아, 이것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순교구나 스테반처럼 그때 그걸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성신의 충만한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성신의 충만을 받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의 계명을 주겠다. 많은 계명이 아니고 한 가지의 계명을 주겠다 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승천하셔서 하늘 위에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십족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희들이 성신에 충만한 가운데 내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러한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보면 정말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수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 일을 못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성신을 받고 사랑을 행하였습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힘써 힘써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신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힘써 구할 때성신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열매가 나왔습니까? 다각각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 주님의 백성이 나와 하나구나 하는 것을 과연 깨다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이 진리를 알고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가지 말씀 우리가 사랑하에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마침내 우리에게 성신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은 분명히 믿고 그 안에 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보아를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순교가 다가오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물러서지 않게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주님께서 특별한 위치에 주셔서 쓰신 주님의 그릇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다 가까이에 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가 돼서 세워가라고 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저희가 같습니다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저희들에게도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각각 처한 형편이 다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다 어려움이 각각 있고 주님 앞에 고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협족하지 않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꼭 필요한 판단을 할때 성신으로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식족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신으로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이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부활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를 긍휼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성신으로 붙드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주님의 교회를 평안 가운데 두시오니 성신 안에서 말씀으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신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